오 4K 4K로 봅시다 뭐 어차피 저희는 저기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굳이 필요하지 않죠 미리 야 어이구 어 뭐야 엄청 예뻐졌는데요? 근데 목소리는 왜이렇게 아니, 생긴 건 20대 같은데 목소리가 40대 같나? 이야 되게 보다 그래픽이 좋아져서 그런가 이제 막 6, 7대는 그냥 뭐랄까 그냥 뭐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같았는데 그래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야더예뻐진것 같다. 진짜 예쁜데 어이구야 어휴 미이리 보다가 아스카보니까 이거 뭐뭔 기술이야 신기술인거 같아요 방금 저거 어 이타가 저것도 신기술인거 같은데 타닥 이렇게 나가네 물 흐르듯이 요건는 있던 것들이죠 네. 근데 이렇게 횡쳐서 손으로 삭 치는건 새로 나온거 같아요 자세에서 뭐야 앞으로 다리 째면서 가는 거 맞죠? 와월킬이 장난 아니겠다. <웃음> 오샴 고양이다. 고양이는 여기 전 세계 만물 공통 비용이네요야 되게 예뻐졌네요 캐릭터가. 안